당신의 좋은 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유니폼 굿유입니다. 네, 박윤장님, 미소병원님, 오 원장님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위생사, 재활트레이너,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물리치료사분들, 유니폼은 입어야 되는데 수술복은 파여서 걱정 많으셨죠? 치위생사분들 유니폼은 또 입어야 되는데 스판이 없어서 불편하셨죠? 그래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먼저 PN004라는 수술복입니다 컬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민트헤이즈, 워시드그린, 메틀블루, 미드나잇블루 이렇게 총네가지 컬러가 있고요 블루 계열의 화사한 느낌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감각적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하지 않은 컬러죠 저는 여기서 이 배색이 참 센스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몸판과 함께 조화롭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 저랑 같은 생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입고 있는 미드나이 블루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스냅 단추와 앞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추는 무광이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앞 지퍼를 보시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뒤로 천을 덧댔습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저는 여기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바나이 렉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술복 입는데 너무 파여 있으면 걱정이 됐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절개 라인 보이시나요? 3D 입체 패턴 디자인을 넣어서 입체감 있고 슬림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주머니 포켓도 슬림한 핏을 위해서 최적의 각도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주머니가 요 양쪽 사이드에 하나씩 가슴에 하나 그래서 총세가지가 있고요 이중 포켓이기 때문에 하나는 펜, 하나는 폰 이렇게 용도별로 수납이 가능하고 넉넉해서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셨을 때요옆 트임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요 쉽게 트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보셨을 때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짜잔 보이실까요? 이게 뭘까요? 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매시 소재 안감입니다. 김민우님이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병원 유니폼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군유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함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매쉬 소재 이렇게 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등에 땀이 많이 차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쉬 소재 안감으로 통기성과 쾌적함을 높였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도 등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소재도 심지어 가볍고 시원해서요 어, 몸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살리고요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주 입는 병원복으로는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오 원장님께서 바지 정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럴 줄 알고 딱 준비했죠 먼저 우리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건 MP 바지 화이트 컬러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건 오늘 소개해드릴 바은스판 30 바지의 블랙 컬러입니다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름대로 사방 스판이 되기 때문에 미친 신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가볍고 시원한 소재에다가 방수 처리까지 돼 있어서 오염이 적고 세탁 후에도 빠르게 마른다는 장점이 있는 바지인데요. 그리고 우리 어, 여기 고무밴딩을 또 함께 바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함께 볼까요? 보시면 요 이게 옆에만 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라인과 뒤라인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에도 함께 제가 앉았다 일어나 봐야 될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보셨나요? 기존 고객님들께서는 우리 이 바지를 입고 나면 다른 바지는 입기 싫어질 정도로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댓글에서도 마이준니님이 쫀쫀하니 좋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정말 많은 바지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두 가지 상품을 만나봤는데요 세련된 수술복의 PN004와 미친 신축성의 바운스판 30이었습니다 군유 온라인몰에 가시면 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의사 가운, 수술복, 간호사복, 간호화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굿유 t 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